어,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온의 이동이 어, 그럼 그려볼게 그려 그 여기 이 막이 이렇게 세포막이 있잖아 이러면은 여기가 세포 아니고 여기가 밖이야 그럼 여기는 플러스가 마이너스까? 일 어디가 플러스까? 어디가 마이너스까? 일 어, 아니야. 진짜 잘하는구나 멋있다 그러면 이거 왜 이래? 이거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 아, 너 진짜 훌륭하구나. 나 지금 오늘 흥분했네. 아, 아주 좋아. 야, 우리는 지금 수준 이거 하면 다음에 너아 나랑 하면은 우리는 그냥 바로 목표 가면 되겠다. 그러면 얘는 이건 ATP. ATP. 소유 하나요? 네.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좋아. 그러면은, 여긴 분극했고, 그럼 그 다음, 그 다음, 그러면은, 이, 2단계가 되려면은, 지금 뭐가 있어야지 2단계가 되는 거야? 지금 2번이야, 2번. 2번이 되려면, 여기 휴지전이고 2번이 되려면, 여기 갑자기 쉬고 올라갔는데, 근데 우리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자극막 올라가지 않잖아, 막전이가. 이거는 무슨 자? 역지상에 어, 역지상에 뭐에 의해? 자극. 그렇지! 자극에 그냥 우리가 왜 지금 자극에 전달해오는 거니까. 그, 여기 자극에 이상에 의해서, 하면은 뭐가 생기는 거야, 여기는? 뭔 분급? 그렇지, 탈분급. 아, 이고 내가 쓰니까 재미없다. <웃음> 너가 써야 재밌는데. 아, 진짜 너가 써야 재밌어, 이게. 너가 막 날려줄 거지든 이렇게. 그러면 자극에 의해서 뭐가 열리는 거야, 여기는? <웃음> 진짜 훌륭합니다, 내가. 속눈가 열리고, <S> 어? <S> 그렇지! 때문에 그냥 여기서 쉽게 하려고 NA 플러스 유입으로 뜰게. 여기 응, 네. 완전 쉽잖아.